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, 한번 간다. 한 바퀴만 돌려보자. 야, 여왕이 필이랑 내 필이랑 조금 별도지요. 130개만 한번 써보자. 자, 1트, 130개만 한번 써보자. 자, 자,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,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응 형은 괜찮아요 어 하찌 왜 계속 나오니? 어유긴 하찌 헤르메포 어 루피 몽키디 루피 부찌 부찌 자 일트를 날릴 것 같아요. 아니다 다다자 일트 날렸어요. 자이 회차 바로 가야죠. 한번 시작했으면 그냥 쭉쭉 가야 돼. 이제 황금길 한번 타죠. 안 타네. 브란띠 오. 아. 예, 그러면 갑니다. 나 일증배했어요 지금 일증배. 이트에 일증배했습니다. 이트 일증배. 그래도 지금까지 본 증배는 제왕이가 제일 잘 쓰죠. 오. 아. 야 이쯤 되면 진짜 악연이다 악연. 와. 진짜 엄청난 악연이다 엄청난 악연이야. 미스 오이선데이 와포르 바르톨로메오. 아주 3대장이죠. 아. 아우. 아우. 느낌이 좋지 않다. 3트에서 빵게 나올 것 같거든. 아유, 끝났다. 어. 제발. 아유, 끝, 끝, 끝, 끝. 아, 징배... 아... 자, 일단 징배를 얻었어요. 지금 3트로 바로 가면 분명히 하나도 안 나와. 뻔하지? 어... 자, 3트 갑니다. 자, 출발 띠! 오케이. 원래 3트에 금길 못하 근데 일부러 내가 지금 시간 텀을 둔 거거든? 이거 좀 나름 그 작전이 성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. 3트에 검수 잘 나와요. 진짜 더두돌도 말고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. 딱한 번만. 한 바퀴에 한 번. 진짜 신상에 내가 몇개 날렸는데. 현재까지 했는데. 이 정도면 진짜 반다이에서 나한테 호의를 베풀 수 있어. 한 번쯤은. 3트의 금길 같잖아요? 그러면 마지막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검수가 될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. 여지껏 반다이와 함께 1년여가를원바로를 해온 결과 보통 메인 캐릭터를 줄때 아.. 조금 빨간 감이 있어요. 아.. 아. 푸페로나 씨. 아 진짜. 아 이거 진짜, 진짜 개웃겨 미다. 아, 마트에 마트에 검수가 뜨는 각이었는데 씨. 아. 이럴려면 근길 타지 마라 진짜. 이럴려면 징배 나온 것만 부탁한데 씨. 아, 스트레스 많네 아, 그래서 안 그래도 눈이 떨리거든. 지금 영양제 먹었는데 눈이 지금 막 떨리는데 지금 눈이 더 떨려. 화가 막 차올라. 아, 내가 봤을 때 지금 공법에서 안 나올 것 같거든. 사트 무료합니다. 야, 근데 금길의 페로나는 진짜 아주 극혐띠 아니야, 진짜. 아, 자, 계속 봅니다, 봅니다. 자, 자, 자. 저 검수 뽑기 한거 맞죠? 자, 여러분, 자 검수 뽑기 한거 맞죠, 저. 전 제가 검수 뽑기를 했다고 믿고 있어요. 자, 자, 자,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아, 안나오다 아!